예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봄에 쑥어 이렇게 쑥이 제철이니까 어, 어 이번에는 쑥 설기떡을 좀하려고요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아 먼저 어, 쑥 예, 털랭이가 있고 쑥 버무리가 있고 쑥설기떡 있고 그래 오늘은 쑥 설기떡을 할 거니까 좀 들어가는 게좀 많아 먼저 물을 좀 붓고 이 콩을 좀 설탕물에 좀뿌어야 되거든 설탕 반컵 많이 들어갔지 그래도 별로 안 달아 음, 소금도 티스푼으로 반 정도 이콩 종이컵을 한컵 불렸더니 두 컵이 나오더라고 서리태 그래서 바짝 좀 졸여야 돼 콩이 좀 달게 이제 이건 감말랭이인데 감말랭이 이게 호박 호박말랭이 넣어도 되는데 호박말랭이 말리기 싫으니까 감 이렇게 내가 말랭이를 샀어. 한 팩. 하나 먹어봐. 이거? 응, 달아. 분 생기잖아요, 감에서. 분. 맛있지? 응. 음. 너무 굵은가? 응? 아, 여기 얘만 먹어도 맛있네. 응, 맛있어, 감아. 호박꼬지보다 감이 더 맛있지? 호박꼬지? 응. 호박 말린 거. 아, 감이 맛있지. 그러니까. 이거 다 넣어요? 응, 다 넣어야지. 맛있게. 아, 얘는, 얘가 단 거야. 설탕을 매긴 거야? 이거 안 나해 석탄 안 나는 거야. 내가 담 건가? 그럼. 되게 나는. 응, 감 이렇게 마르면 여기 감에서 이게 이게 지금 하얗게 생기잖아. 어. 오래되면은 이렇게 분이 나와 감에서. 음, 맛있네. <웃음> 다 먹... 먹으니까 배부르네다 <웃음> 먹고 싶지. 음, 이게 주선 먹으면 다 먹고 싶어. 이게 주, 이거 이거 말랑 맛있게 생겼다. 꽤 많네. 이것도 조금만 한다더니. 응? 꽤 많아. 많이 들어야 맛있어. 조금의 기준이 없어. 이거 오직 작고 많나 그럼 솥단지다가. 아이고. 어차피 하는 거좀 넉넉하게. 얼마 나 살이만큼 하는 줄 알았어. 아까 한, 한 밖에서 사나 넉넉하게 해 갖고 좀또 너남 좀 주고 싶으면좀 주고 그, 그렇게 사는 거지. 어차피 한 거니까. 어, 너무다 너무. 너무 이렇게 넘은지 이라는데 이만 오마이안는데 됐다 는 이만 이만 또 뭐냐? 이거이데 이만 이만 이안이이 블루베리야, 아, 블루베리. 머위는 블루베리? 또 뭐지? 생각이 안 나지. 머위는 뭐야, 이파리지. 아, 머위는 이파리지. 아, 생각이 조금, 안 나지. 뭐. 조금 더졸여야 돼. 단맛이 핫콩에 배게. 한 10분 정도졸여야 되겠다. 그럼 음. 졸일까? 음. 한 먹어봐. 어떨까? 아, 뜨겁지 않아? 하나 봐 음, 갖다 죽게야 됐지? 응 음. 이건 체에다 받쳐야 돼아 맛있다 아 맛있어요 맛있어 쌀이 이게, 이게 3kg인데 쌀 2kg 담갔는데 뿌르니까 3kg 나왔어 이거 체에다좀 쳐줘야 되거든 한번 음, 다 쳐줘야 돼 이거? 응 음. 그래 떡이 부드럽고 방앗가루지가 빠았는데 거기서 저기 소금장 다 넣어줘서 근데 방앗간에쑥 쑥이 좀 들어가가지고 퍼르네. 내가 쌀을 어 2kg를 푹 담가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물좀 이렇게 주면서 박 빻기 때문에 지금은 물안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그 시중에서 파는 거 쌀가루는 그 쌀을 불리지 않고 빻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좀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좀좀 좀 뻣뻣해 그거는 덜 쫀다 거려. 이게 부드럽지 가 않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빠갖고, 담가가지고, 빠오면, 떡이 쫀득쫀득하니 부드럽더라고. 일단, 넣어봐. 방학간에서 저기, 뭐야. 바람으로, 바람도 다 풀어줬는데, 그만, 어떤데 넣어봐. 이거 찌꺼기 좀 건져내고 음. 해야지. 근데 이 맥혔나? 잘안 빠져. 방면이 갖다 줘? <웃음> 방면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 손나프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찌꺼기를 일단 놔두고, 이따가 한 번에 다더 해야지. 그냥하면 뭉치나? 응. 그냥하면 뭉치 어. 아니 뭉치질 않는데 이게 설기떡은 이렇게 쳐야 돼 옛날 시골에서는 이걸 다 절구에다 빻거든 음. 절구에다 빻아다 열름이 쳤어 그래가지고 설기떡 하려면 은또 이렇게 물을 좀 줘가지고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굵은 채에다 또쳐 근데 여기는 방앗간에서 물을 다 줘서 해주더라고 이렇게 치기만 하면 돼통 갈아준다니까? 안갈아져 아, 아, 곱다 어. 음. 아, 맞아. 내가 생각 못했다 음. 아, 설탕을 에휴. 거의 다 해준다며 인자 인자 생각났네 아. 설탕을 어. 여기다 넣어갖고 쳐야 되는데 안 넣어줬다며 아, 소금만 넣어줬지 내정신은 맨날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잉. 미치겠어. 아, 보실보실하다. 아, 설탕을 넣고 채다 채야 되는데, 아,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좀, 이게 좀 달아야 맛있거든. 한 두컵을 넣어야 되겠어, 설탕을. 이렇게 하면 섞어지겠지? 음. <웃음> 별로 안나는데 응? 음? 별로 안 달아 얘네가 달잖아 더더 더 내야 될것 같아 음, 더넣려면더 넣고 응? 더넣려면더 넣고 안 달면 맛이 없어 한껍더 내야지 이게 자일로스 설탕이라서 몸에 흡수는 30%밖에 안 된다더라고 조금 집어먹어봐 집어먹으라고? 응 음. 응. 음. 좀, 좀 맛이 다좀 달라 한다 응 음, 달다 잘달라가지응 음. 쑥이 깨끗하게 세네번 잊혀가지고 그그식초 물에다 한 5분 담가놨어요 소독대라고 이거를 그냥 넣으면 너무 거칠거칠하니까 좀 곱게 하기 위해서 좀좀 좀 썰어주려고 쑥은 800g이야 쌀은 3kg 작년에는 쑥 버무리랑 쑥 설게 한번도 안 해먹었는데 올해는 좀 해먹고 싶어서 너무 많을까? 응? 응, 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방앗간에서 막 쌀하고 같이 빠갖고 응.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그냥 생쑥을 이렇게 넣으려고 안했어 내가 뭐 잊어먹은 게 있을까봐 걱정돼 하는 뭐잘 잊어먹으니까 맛있어요. 감, 넣고, 콩, 콩도 넣고, 이거 블루베리, 블루베리 한 컵. 작년 거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넣는 거야. 멋있네. <웃음> 멋있어. 음, 눈 같네, 또. 이 찜은 되잖아, 이제. 음. 아주 멋있어. 멋져, 그럼. 소나무에 하얀 눈이 음. 얹어져 있는 것 같아, 다인. 음. 이? 이 정도 섞으면 되겠지. 음. 근데 하나에다 다젖실리나한 응? 통에다가? 음. 이게 다 들어가나? 그거 하나에다가? 음. 또이 사이즈가 조금 모자를 나말하네또 여기가 가리면 여기가 안 가려지고 됐지? 음. 여기 쌀가루가 이리 셀까봐 됐다. 딱 맞았다. 쌀가루도 중간에 좀 많이 넣어줘야 돼 쌀가루 두 군데다 쳐야 되겠다. 층층으로 음. 올려야 되겠네. 눌르면안돼눌루만한데 블루만한데? 블루만한데? 블루만한데? 블루만한데? 블 응. 만한데블루만려야지 음. 이쁘게. 원래는 봐봐. 요거 요거밑야지 원래는 이거를 칼을 집을 좀 내줘야 돼. 근데쑥 때문에 잘 안돼 안되네. 쑥 때문에 안된다. 안되 안돼 안, 된다. 에이, 안, 안, 안, 안 돼. 가위로 하든 가 응? 어? 가위도 안돼. 이싹 이렇게 이렇게 뭔가, 넣, 어. 내줘야지 이제 잘리거든 설렁설렁해서 안 잘려. 안 돼, 안 밀려, 돼. 밀려 밀려. 어. 안된다. <웃음> 닫었나? 닫어네. 닫어네. 응? 닫어. 그럼 조금만 그럼 그래, 밑에 놔야지. 이제 익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뚜껑에서 물이 짐이 슬르면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떡이 지척해져 그러니까 이걸로 위에를 덮어줘야 돼. 이게 수증기를 먹어버리라고. 하겠다. 짠! 음. 젓가락에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찔러봐서 가루가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거야 이거 그지? 음. 안 묻어 나오지? 이거 익은 거야 다 됐어 아, 조금 뜸 들이게 놔두자 있긴 다 익었는데 한 10분 정도만 놔둬 이제 뜸이 다 들었겠지? 아 고실고실하다 위에 천을 덮었더니 물이 하나도 안 빠졌어 내가 이 사이로 김이 빠지면 빨리 안 익으니까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붙여 놨네. 이거는 일단 부숴야 되는데. 음? 응? 부숴야 돼. 아, 이, 이 접시에다가 응. 잘된것 같아? 음, 잘 익었겠지, 소리도? 칼에다가 물을 묻혀줘야 돼. 아, 맛있다. 달고. 응. 이렇게 쑥, 설기떡을 이렇게 이것저것 넣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어, 내부로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어, 냉장고 넣어놨다가 아침에 이거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먹어도 좋아요. 수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해. 아? 응. 음. 아. 아이고, 젓가락까지 먹겠네. <웃음> 음. 조금 더꾸덕꾸덕해주면서맛있죠 아니, 지금 약간 좀 식어야 되죠. 응. 음. 밥물요? 응. 음. 음. 아, 맛있네. 응? 고 아, 한 고소한 맛. 응. 음. 오케이. 난 빨리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음. 아, 색깔 이쁘다. 응?